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기입니다 2022년 7월 12일 화요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자전거의무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급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내용인 줄 알았으나 일부 자전거에도 해당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 관련 법안입니다. 올해부터 도로교통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있고 하니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자전거 주행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살짝 속도를 낮추었다가도 슬금슬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소소하게 3만원짜리 벌금 쿠폰을 발급한다고 하는군요. 물론 지나가는 보행자가 거의 없는 횡단보도도 있죠. 그 경우는 서서히 지나가도 괜찮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리 전방의 차량 신호 확인하시고요. 보행신호가 곧 켜질 것을 감지했거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지나가는 걸 습관화해야겠습니다. 간혹 급하시면 귀찮더라도 보행로에 올라가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죠?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자전거 속도가 맘만 먹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다다르면 대기 보행자가 없어도 そ<音楽> 일단 일시정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특별히 벌금이 책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곧 생길지도 모를 일이죠. 무엇보다 자동차 제한 속도와 다르지 않는 속도로 통과할 수 있는 자전거 인 만큼 반드시 자동차에게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보행자 보호 의무 해당 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골목길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대항로, 구내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와 같이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가 구분 없이 다니는 길에서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만 원짜리 두 장을 범칙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어느 정도가 안전거리인지 정확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보도 위에서 자전거 가 당당하게 배를 울리며 비좁은 사람들 틈 사이로 고개하듯이 지나가는 모습은 확연히 줄어들 것 같네요 다음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지 않지만 간혹 자전거 주행자도 회전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통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수신호나 자전거 라이트로 방향 지시를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통행로는 반시계 방향이어야 하고요. 진입시는 20에서 30km로 서행하라고 하는군요. 특별히 벌금은 없습니다만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곳이니만큼 특별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자전거 의무 도로교통법은 여기까지인데요. 내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자전거 의무 도로교통법도 미리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법안인데요.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후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눈치껏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우회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길 시 얼마다 소소하게 범칙금 3만원에 모신다고 하는군요 뭐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새롭게 적용될 도로교통법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와 접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더큰 사고와 분쟁을 막는 가드라인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자신 또한 보행자임을 잊지 마시고요. 주행 전에 한번더 상기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겠네요. 이번 영상 급하게 만들긴 했지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항상 안전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